그 전자들이 이렇게 불규칙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전류가 흐르는 금속 물체 안에서는 제가 그린 거 이거 원자액이요.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자유전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. 네. 이게...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왼쪽이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오른쪽이 전류가 흐를 때 그리고 전류의 단위는 제일 중요한 게 암페어거든요. 1 암페어. 네. 아 전류 단위는 일단 두 가지를 쓰는데 암페어라는 거 쓰고 그리고 밀리암페어라고 이렇게 써요. 오. 근데 나중에 배울 거긴 하지만 일단 전압하고 전류 저항 배우고 오매 법칙이라는 거 배울 건데 오매 법칙 할 때는 무조건 암페어로 해야 되거든요 단위를. 네. 근데 그 나중에 얘기한데, 근데 그래서 1 암페어는 1,000 밀리암페어요 혹시 문제에서 오, 밀리암페어로 오. 나올 때 암페어로 고쳐야 되니까, 네, 1 암페어는 1,000 밀리암페어. 예.